<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의 밖에서 밥술 한잔 군산편입니다 고군산 군도에 있는 장자도라는 곳 입구에 있는 간장게장 가문점이에요 어, 포장마차 겸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요 들어가자마자 멍군이가 아주 저를 격하게 반기네요 <목소리> 결국은 도망갑니다 메뉴는 백반 메뉴 3개, 해산물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찬 좀 보세요. 아주 다양합니다. 굴이에요? 맛있겠다. 기본찬에 양념게장과 굴젓들이 들어옵니다. 반찬 장난 아니야? 유튜브 찍는다고 많이 주시는 거 아니죠? 남도의 밥상이죠. 우와 대박이야. 간장돼. 오늘의 특별 게스트 맹구씨와 땡치리씨입니다. 이분들 역시 한 먹방 하시는 분들이에요. 메인 메뉴인 게장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한 그릇을 다 먹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굴전 너무 맛있었어요. 제철이 아닌데도 비리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요 짜지도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 진상 손님이 될거 같네요 너무 맛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와.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와 이거 돌게야 돌게 돌개. 진짜 맛있겠다 돌게로 만든 양념게장입니다 이게 기본찬이에요. 와, 이거 무슨 생선이에요? 우와, 어, 놀래미라고. 드디어 어, 간장게장 오,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왔다. 박수. <목소리> 와, <우와. 목소리> 계란탕이 사이드로 나왔는데요. 와, 그거 역시 너무 맛있었어요. 양념게장도 맛있다. 그래, 오늘 먹을 때. 얼굴에 조금씩 먹어봐야지 같이. 어, 나무 다 맛있어 주인공이 등장했는데 음.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아, 한동안 계장에 손도 못댔습니다 다 맛있지? 단도 좋아 아직 계장 안먹었잖아았어음 맛있다 계장에 젓가락 안 가는 거 보세요 자 우리 땡칠씨 드디어 계장을 집었습니다 제철을 맞은 개라서 살이 아주 통통했습니다. 아직 개장에 <목소리> 본격적으로 손도 대지 않았는데 굴젓 어, 반찬을 있었다. 다 어. 먹어버렸어요. 음. 조금 더 말씀드렸더니 엄청 많이 주셔서 정말 맛있게 안 먹었습니다. 안 게 어우, 깨딱지. 깨딱지. 딱지가 애처럼네. 음. 한숟가락도 안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들어가겠다. 김자좀 더. 반찬에 음. 점점 밀리는 것 같은 게장식입니다 아니야, 너도 맛있었어, 게장아게장 <웃음> 먹으러 가서 굴전 먹었다고 <웃음> 어쩌면 이 집이 굴전 맛집이었을 수도 아, 있어요. 하하. 아, <웃음> <웃음> 라는거꽉찬살좀 <웃음> <타겟을 웃음> <웃음> 보세요 으으아옆 <웃음> <웃음> 테이블 계신 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약간 시끄럽긴 <웃음> 아, 했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먹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직은 굴이 제철이 아닌데도 이렇게 맛있는 굴젓을 맛보자니 겨울에 오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다리 버린 거야? 응. 저런 부르주아 같은 이렇게 일을... <웃음> <버리게. 야>, 얘는... <웃음> <웃음> 얘는 리버리 아니야? <웃음> 오천 작은 바닷가 시골 마을에서 자라왔던 우리 땡칠 씨 알고 보니 해산물 부르주아였습니다. 반찬이 모두 맛있어서 오히려 개에 집중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나물도 너무 맛있어요. 개딱지 <웃음>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서 게살과 함께 비벼 먹으면 그 맛은 아는 사람만 알겠죠? 호로록 들어가는 계란탕도 너무 일품이었습니다. 자꾸 굴젓에 손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네. 본격적으로 게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우아하기 먹기는 어려운 게장, 하지만 맛있어서 우아함쯤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게딱지를 하나둘 모아서 밥에 비벼 먹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진정한 게맛을 볼수 있겠습니다. 아, 기대돼. 생각보다 내장이 많이 없었어요 그 부분이 약간 아쉽긴 음. 했습니다 음. 가을은 숙게가 살이 꽉 차서 맛있는 음. 계절입니다 내장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가성비는 정말 좋았답니다 땡시리씨는 끝까지 그냥 부르주아네요 <웃음> 아, 게딱지에 <웃음> 게살을 넣어서 같이 비벼보기로 했습니다 <웃음> 자꾸 맹구씨가 저의 게딱지 비빔밥을 탐내네요 <웃음> <웃음> 뭐 어, 봐. 그래, 그래, 그래. 아. 제가 안보는 사이에 이 맹구씨가 <웃음> 영상으로 보니까 두 번을 더 먹었네요 아. 줄 것처럼 그러더니 혼자 먹는 땡칠이 씹니다. 영혼까지 빨아들이겠네요. 영혼까지 빨. 게장 빠느라 정신 없고 옆에 시끄러워서또 정신 없고 아이고 정신 없어라. 그 와중에 저는 두 그릇째요. 게장을 반도 못 먹었는데 밥한 공기가 뚝딱 사라져서 한 그릇 더 시켜먹었습니다. 짠거 먹고는 물먹게도 물먹으면 만 부르지 태도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알을 먹어야 돼. 이렇게 후식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예약하는 맹구 씨입니다. 맹구 아닌데? 아주 똑똑한데? 맞아. 맛있다. 응!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영상 이어지니까요. 꼭 보고 가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아시죠?